50 년대 에 나온 앰프 야, 50 년대, 크여기 있다 다이렉트 기타, 다이렉트 여기 에이, 부 스로 연결 이된 거야. g r a c i a 자, 이거는 건반 레슬리 스피커를 기타에 꼽은 거예요. 이거레에은거요거는거의리꼽리가 되게 좋네. 이런거 다이너마이트라고 이때 다루는, 이때 그냥 그는 다루는, 트나이 다루는, 다루는, 다는 다루는, 는 슬라이즈가 너무 많아서 안나고 내일부터 연장했어요. 페이시. 어. 어. 현은 아예 감겼는데. 벨라 <웃음> 솔로입니다. 네. 그러니까요. <웃음> Thank you.